주식매매를 시작한 지도 7년이 되었다. 30대에 시작해서 어느새 40대가 된 것이다. 그간 주식매매를 해오며 느끼고 배운 것 중에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약간 정리하여 볼까 한다. 주식매매에 통달한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길, 즉 가이드가 없기 때문이다. 뛰어난 스승이나 선생이 없다면 전부 나 혼자 배우치고 해내야 한다. 다행히 차트나 데이터의 영역에서 경지에 이르면 대체로 그 원리는 선물, 해선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진정으로 자기 극점을 넘어 통달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알 것이다. 많은 전문가나 가르치는 사람,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일 수는 없는 일이고 오히려 반대로 진짜는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약 배움으로써 매매의 공식이 널리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진작에 매매의 교과서가 나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배우기도 어렵지만 가르치는 건 역시도 어렵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그나마 인정받은 교과서적인 정보들은 기초 지식일 뿐 그것으로는 지속적인 수익을 낼수 없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는데 시중의 대부분이 가짜인 상황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다면 천년 만년 잘못된 길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판단조차도 하기 힘들다. 물론 아주 조금씩 실질적 실증적 정보가 있긴 하지만 전체의 아주 일부일 뿐이다. 때문에 방대한 공부 속에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검증해내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내야만 하는데 솔직히 일반인의 노력이나 재능으로는 해내기 힘든 일이라고 보인다. 설령 깨우침이 있어도 큰 실패를 면하기 힘든데 그런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바에는 자기에게 맞는 일에서 그런 노력과 집념으로 일반적인 사회적 성공을 도모하는 것이 낫다. 보통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의 매매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하나의 기발한 기법만을 알아내면 큰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도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정말 어떤 돈이 되는 패턴을 찾아냈다고 해도 그 패턴은 몇달후 오히려 큰 손실을 발생시키는 패턴으로 변하거나 욕심이나 두려움 같은 내 자신의 심리적 요인 때문에 자기의 함정에 빠져 실수를 하고 돈을 날리게 된다. 이런 상황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흔히 일어난다. 기법을 만들고도 실패하는 케이스이다. 패턴을 찾는 것도 일이지만 패턴을 검증하는 것도 일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매매에 적용하여 안정화하는 것이 모두 기법에 포함되는 일이다. 일반인은 패턴을 찾는 방법, 검증하는 방법, 지속적으로 매매에 적용하여 장단점을 보완하며 안정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작은 재주를 갈고 닦고 익히는 사이에 몇 년이고 훌쩍 지나가 버린다. 알았다 해도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익혔다 해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만 한다. 사람에게는 모두 자기 재질, 성품, 재능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데이터 분석에 능하고 어떤 사람은 직관이 뛰어나다. 또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고 정보력에 박다. 어떤 사람은 성급하고 어떤 사람은 진득하다. 어떤 사람은 짧은 기회를 포착하는 것에 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흐름을 보는 것에 능하기도 하다.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방법과 각자가 통할 수 있는 이치, 이를수 있는 경지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주식의 매매에는 차트에도 진리가 있고, 기업에도 진리가 있고, 경제지표에도 진리가 있다. 정보나 뉴스에도 나름의 진리가 있고, 호가창과 심리에도 나름의 이치가 있다. 학문의 이과와 문과가 나뉘듯 자신의 분야를 파면 될 일이다. 또한 자기에게 맞는 시간적 사이클을 따라 감염될 일이다. 나 역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나 자신에게 맞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분야를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나에게 맞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버릴 필요는 없다. 때문에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매매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기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통제이다. 자기 통제는 기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안다는 것, 자기 수준을 인정하고 그러한 수준에서 전략을 짜고 행한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차트에 매우 능하고 순간의 포착에 매우 능하다면 주식보다는 선물을 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자기 통제 능력, 위험관리 능력이 없다면 선물이나 옵션은 손대지 않는 것이 맞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주식매매의 중요한 진리의 반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맞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 이러한 관점 속에 있다면 즉 아직 성공의 길에 대한 어떤 하나의 확신이 없다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은 것이다 방법을 알았다면 그 방법은 정리되어야 한다. 수도 없는 시도는 당연히 많은 것을 남기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기법으로 점차 더욱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정립되어 가게 된다. 단, 그것은 최종 결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한다. 어떤 나무도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듯이 우주의 중심이 있듯이 나의 중심이론은 변하지 않고 나의 중심이론에 따라 나의 기법은 정립되며 나의 중심이론은 자기 증명, 자기 성장, 자기 정리를 한다. 어떤 이가 우주의 다양한 현상을 관찰하여 우주의 이치를 깨우치고 우주의 비밀을 알아냈다고 했을 때, 그가 알아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몇 마디 말로 전해줄 수 있을까? 시가, 고가, 종가, 저가,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 분봉, 일봉, 주봉, 월봉, 기업가치 말하자면, 수백가지 이상의 요소가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어떤 사람은 기법은 단순해야 한다고 한다. 내게 있는 수많은 지식, 경험, 노하우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결국 매수냐 매도냐 하는 단순한 행위를 하기 위해 주가의 수많은 국면, 현상의 원리, 여러 숨겨진 요인을 알아내야 했다. 나는 차트를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흐름의 음미 속에 취할 때도 자주 있다. 단순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이 세상에 단순한 것이 어디 있는가 특히나 주식과 같이 겨나무쌍하고 극한 난이도의 천변만화하는 전장에서 총, 칼, 포탄이 난무하는 이 천변만화하는 전장에서 정권 찌르기 하나만으로 이기겠다고 검법 중에도 별다른 초식이 없이 극한의 배기만을 추구하는 검법도 있기는 하다 그리고 그리도 단순한 이대기 검법은 경지의 정점에 다다르면 속도와 힘에 있어 그 어떤 검법도 능가하게 된다. 하지만 그 경지에 오르는 사람은 1 0에 하나도 되지 못하며 그 대단한 검법도 총알 한 방이면 끝난다. 1 0가지검법을 이기는 것보다 한 가지 총탄을 피하는 길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주식쟁이라면 꿈의 수익률을 꿈을 꾸고 쫓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주식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오버슈팅이 심하면 언더슈팅도 심하다는 너무나 간단한 이치를 안다. 나의 수익률 그래프도 1년 240일 오버슈팅 상태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버를 쫓아가는 사람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필연적으로 수명이 길지 못하다. 메인 프레임 중심의 흐름을 쫓아간다면 비록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이라도 생명 연장을 할수 있다. 시장의 중심 섹터, 중심 종목, 종목의 중심. 짧고 굵게를 쫓는다면 물론 짧고 굵게 성공도 가능하지만, 짧고 굵게 그리고 크게 망한다. 성공 확률이 단 51%만 되어도, 그 확률에 맞게 가늘고 길게 간다면, 실패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고, 대거들껏 70만 얻고, 손실 확정의 전문가가 되고, 정확한 때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고, 확신이 들더라도 실패를 감당할 몫을 생각할 수 있다면 좀더 시장에 오래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100만원으로 다시 시작했던 주식 매매는 처음엔 오직 예약 매매를 이용한 일일 단기 매매로 전승을 거두었다. 직장을 다니기엔 너무 많은 에너지와 너무 많은 수수료 등으로 보너스로 받은 돈중 150만원을 더 넣어 250만원으로 스윙 매매를 주로 했다. 과거 수천만원으로 매매를 할 때보단 훨씬 마음이 편했다. 전부 다 잃어도 상관없는 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매월 지속적 수익으로 어느새 250만원이 500만원이 넘었다. 애당초 목표치는 1.5배에서 다시 올려 2배만 벌자였으니 목표 초과로 목표를 다시 3배로 올렸다. 그러며 받은 월급으로 어느새 빚도 착실히 갚고 세개의빚 중에 하나는 9월로 청산되었다. 예전 몇 번의 깡통과 함께 욕심 같은 건다 버렸다. 중간 추가 입금을 하긴 했지만 100만원으로 시작한 매매 보유액이 10억이 넘으면 딱한 번만 계좌 인증이든 무슨 인증이든 해볼 생각이고 생각이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전 연구 공부를 열심히 할때 어디에도 한눈 팔지 않았다. 복싱의 황제 무하마드 알리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선 일절 성관계를 끊었다고 한다. 때론 무려 1년이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목욕 재개를 했다는 것이다. 주식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나날들. 나는 거의 언제나 목욕 재개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많이 논것 같다. 물린 종목도 없고 큰 손실 때문에 받는 타격도 없다. 예전엔 자신감이 너무 컸는데 이젠 무심한 안정감이 더 크다. 누가 잘났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못났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저 나 자신과의 플레이인 것인데 천성이 천하여 너무 잘난 척도 많이 한것 같다. 주식을 몰랐던 때는 그걸로 얼마나 벌지 얼마나 잃을지도 계산이 없었습니다. 800만원으로 몇억 이상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1년에 20% 정도 수익이 나는 게 보통일까? 어떤 지인은 버리는 돈이라 쌤치고 저가 주 주식을 사놓고 잊어버리란 말도 하고 그러니 주식이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엔 단타를 배웠고 3분봉, 5분봉, 10분봉이 전부인 줄 알고 단타 치던 시절 저는 틱차트에 매료되었습니다. 수치를 잘 맞춘 틱차트는 엘리오트 파동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마이크로 세계는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자 DNA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카오스와 같은 틱 속에서 100만원을 번 나는 150만원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반 이상 잃을 즈음 저는 일봉을 풀고 있었습니다. 때로 100만원을 번 나는 130만원을 잃어야만 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것을 잃고 더러운 주식시장을 떠났고 다시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운명인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고 약간 떨어져 바라본 시세의 움직임은 우리가 거는 기대와 빠져있는 욕심에 비례하여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도 않으면 손실도 없을 것이고 이러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지도 않을 것이고 몇 년이면 오를 거라고 느긋히 생각하면 노심초사할 일도 없을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대도 않는 투전판에서 피 같은 돈을 지고 기웃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흐름을 보기 시작했고 이제 거의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감이 생기고 욕심도 생겨 약간의 돈을 빌려 제가 잘 아는 업종과 회사의 우량한 주식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몰빵하였고 저는 또한 번의 큰 실패를 맛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제 생활과 마음을 흔들 정도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모든 것을 매도하고 욕심을 버리고 더큰 흐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볼수 있는 가장 큰 그림을 보고 있지만 제가 담을 수 있는 가장 적은 돈을 걸었습니다 저는 단타나 추세 하락조 같은 제가 자주 실패한 영역보다는 제가 자주 성공했던 길을 가고 그것에서 실패 요인과 원인을 분명히 알아내요 실패 요인은 하나씩 제거하고 성공 요인을 하나씩 강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법은 중요하지 않다. 파리는 파리의 생존 방법이 있고 사자는 사자의 생존법이 있고 모든 것은 나름의 삶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은 그저 정글과도 같은 주식시장의 생리일 뿐이라고 우리가 주식이라는 해안에 몸담고 보는 것은 그저 바닷가의 파도일 뿐 매분의 틱 속에선 작은 파동도 있고 하루하루의 봉 속에선 중간 파동도 있고 더큰 시간에선 더큰 파동도 있지만 그저 자신이 가진 무지와 욕심의 크기만큼 헛것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간혹 종목을 보면 차트상으로는 분명히 갈 것인데도 적당한 시간과 높이를 가지고 오르지 못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을 보면 대개는 많은 진성 개인들이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주포 세력이 있어서 어떤 종목을 천원 정도의 가격에 물량을 매집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수수료, 여러 사업비를 제하면 온전은 천오백 원 정도에 팔아야 하고, 이후 장사의 준비와 시간을 또 생각해보면 최소 삼천 원 이상에는 팔아야 수지 타산이 맞는다는 계산이 나와서 목표가를 삼천오백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주포의 일정 물량의 매집이 완료되어 주가를 올리려고 보니 개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포는 일주씩 자기가 매도호가 위로 걸고 자기가 매수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주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개미가 하나도 없었던 관계로 천원이 천오백원이 되는 것에 불과 10만원의 돈밖에 안든 것입니다. 이건 정말 거저먹기이죠. 물량의 소모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슬슬 3,000원 위까지 올려서 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000원이던 주가가 갑자기 1,500원이 되니 어디선가 개미들이 기어들어오는 것입니다. 10주, 50주 정도 하는 소량이야 뭐 애교로 봐줄 수도 있었습니다. 주포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 10주, 50주 정도 하는 건 먹고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주, 만주의 물량이 어디선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포는 생각합니다. 터너 라운드 재료가 벌써 노출되었나?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안 팔면 살 수도 없겠지? 그런데 몇 십만 주를 산 놈들이 불을 놓았는지 또 어디선가 개미들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가를 올리는 건 간단했습니다. 자기들이 조금씩 위로 올리면서 적당한 때에 물량을 조금씩 개미한테 던져주는 주포의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미가 너무 몰린다 싶으면 그래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 힘들어지면 판가격보다 한참 아래 가격에 큰 매수물량을 걸어놓고 폭격을 가하곤 했습니다. 주포는 생각했습니다. 아내 물량과 내 돈을 하나도 안 드리고 주가를 올려주다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어느새 보니 주가는 2000원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포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물량을 팔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새 목표 물량을 거의 다 팔아버린 세력이 더 이상 주가를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들어온 개미의 실망 매물을 받으며 주가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린 개미는 떨어지는 주식을 조금씩 더 주우면서 물타기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주가는 다시금 1500원으로 회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개미도 떨어지는 주식을 비싼 돈 주고 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헐값이라면 모르겠지만 주포는 다시 생각합니다. 일단 물량 팔아놓고 나간 놈들이 누군지 알아서 독쳐야겠어. 그 다음엔 이 주가를 좀 올려서 내 물량을 팔아야겠는데. 무려 25만주를 먹으면서 올려야 하잖아. 그것도 내가 판 물량을 다시 먹어야 하네. 흠 생각해 봅니다. 차라리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나도 헐값에 다시 사자. 그래서 주포는 자기 평균 단가인 천원 근방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무려 3개월을 기다리니 주가는 조금씩 떨어지면서 천원 가까이 떨어졌고 주포는 사야 할 물량보다 훨씬 적은 물량을 폭격하여 무려 600원이라는 가격에 몇 십만 주의 주식을 사드릴수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약간의 물량 폭격으로도 인내심과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며 손절하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가지고 있는 고래심 줄보다 더한 개미 물량이 있었지만 큰 물량은 아니었기에 주포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 주포는 대차 거래 등을 이용하여 하락하는 주식에서도 일정치에 수익을 올렸던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포는 다시 생각합니다. 또 천천히 올리면 이상한 세력놈들이 기어들어올지도 몰라. 이번엔 최대한 신속히 올리자. 그리고 물량이 확보되자마자 번개처럼 주가를 쳐올려. 주가는 단 며칠 만에 다시 1500원을 넘어가고 있었고. 개미들은 600원에서 1500원으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주가를 보며. 이거...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겠지요. 세력에 따라 주가를 운영하는 패턴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가령 기관 세력의 경우 보험, 증권, 은행, 연기금 등 대체로 금액과 기간과 종목을 정하여 조직적 운영에 따라하므로 특정 기간 동안 기관 세력이 개입하여 개미가 많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통상 이런 것은 실적주 위주입니다. 외국인 세력의 경우는 외국인 단타도 있고 외국인 검은머리도 있고 펀드도 있고 하기에 성격을 규정하기가 힘들지요. 다만 많은 외국인 세력이 매우 큰 금액을 오래동안 유지하며 들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성격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예로 적은 주포세력이나 슈퍼개미나 동호회 세력 등은 hts를 통하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치껏 알아채야 합니다. 때로 세력 간에 치고 박는 쌈박질이 돈질의 형태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 두 세력 이상이 협력하기도 합니다. 때로 세력이 주가를 올리며 한참 고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거대 물량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가로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한계 이상에서 주가 상승에 실패하면 주가의 방향이 하방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매물대나 거대 거래량 지점 추세대 등이 형성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닌 그저 하나의 픽션입니다.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세력의 의중을 읽어내기가 힘들지만 세력은 개인투자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움직임은 개미처럼 뻔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네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가격은 이유가 있다. 둘째, 사고파는 이유가 있다. 셋째, 세력의 움직임은 이유가 있다. 넷째, 주가의 방향은 이유가 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네 가지의 의미들을 아시나요?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보신다면 저와는 다른 네 가지 비밀을 발견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그게 진짜인 거겠죠. 남이 알려준다. 남이 돈 벌어준다. 남에게 정보가 있다는 마인드로는 언제까지나 주식시장의 봉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격이 흐름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사고파는 흐름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이고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역시 보입니다. 제가 무슨 가설을 얘기한 건가요? 제가 보는 걸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서운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짚어지지 않는 즉 흐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처음 접하고 할 때는 큰 돈을 벌 환상에 접곤 하죠. 하지만 대개 그 환상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럼 작은 돈이라도 벌어보고자 하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죠.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하고서 다알것 같아도 그게 또 공부한 대로 안 되면 공부해도 안 되나 보다 하죠. 방법이 없나보다 하다가도, 인간이란 동물의 습성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 하죠. 만약 컴퓨터가 없었다면, 아마 진짜 천재 아닌 이상 주식에서 이기기 힘들겠죠. 그럼에도 이기는 장기 투자자분들, 트레이더 분들은 룰밖에 있는 것이죠. 룰밖에 있다는 제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룰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기는 룰이 아니라 지는 룰입니다. 3세판 중 2판은 여러분이 지는 게 게임의 법칙 주식의 규칙입니다. 하지만 이기는 분들은 그 규칙밖에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다 컴퓨터 천재도 아니고 수학 천재도 아니고 주식 천재도 아닌데도 그게 왜 그런지 이유가 있는데 궁금하면 국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저만의 길을 마련한 이후 아 이제 돈벌수 있다. 이제 나는 때부자된다 하고 의욕적으로 임하였지만 어느 순간 웬걸 한치 앞도 움직이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고요? 왜냐 하면 내가 볼때 그만큼 제대로 된 자리는 희귀하고 드문 겁니다. 그만큼 품을 팔아야 하죠. 누워있으면 누가 떡 먹여주나요? 매일매일 상한가 나오고 수도 없이 상승 종목 나오니 물반 고기 반 주식 시장이 아주 쉬워 보이죠? 근데 왜 그렇게 돈 번다는 사람보다 잃는다는 사람이 부지기수인지 정말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기다리는 법은 나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매수 후 내가 전망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며 기다리는 것과 적당한 매도의 시기를 보며 기다리는 것다 기다리는 겁니다. 찾는 법은 나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기는 시기와 종목을 찾는 것과 내가 찾은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다시 찾는 것과 내가 찾은 것이 맞든 틀리든 언제 어떻게 처분할지 찾는 것다 찾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과 찾는 것이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르고 다른 것 같아도 둘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식의 비밀보다 중요한 것은 주식이란 무엇인지 스스로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주식이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돈 잃는 것이다. 돈 버는 것이다. 세력들의 노름판이다. 베일 뒤에 메이저가 집에 조종하는 것이다. 등등.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입니다. 누가 그러나요? 주식이 그러나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주식이란 000이다. 물어보고 싶네요. 설마 주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식을 한다고 하는 건 아니시겠죠? 어떤 사람에게 전쟁이란 기술일까 철학일까 과학일까 예술일까 물어본다면 특히나 실제 전시 상황이라면 물어보는 그 사람은 전쟁의 본질을 분명히 모른다고 생각될 것이다. 만약 내 바로 옆에서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지나간다면 바로 그것이 전쟁이다. 또한 그러한 것이 주식이다. 살아남아야 의미가 있는 것. 돈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순수 학문적 입장에서 주식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사람은 직접 매매에 참여하는 사람에 비해 주식의 본질을 모른다고 해야 할것 같다. 가령 포커판에서 포커는 안하고 포커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관찰만 하는 사람은 포커가 주는 예측의 즐거움과 긴장감과 묘한 속임수들, 인내와 승리감과 패배감 같은 포커라는 진미를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수십 종류의 트럼프 카드 놀이들. 일종의 변형된 포커 놀이들이 있다 또한 수십가지 이상의 포커의 기술들이 있다 포커 페이스부터 헛장 놓기 카드 조합 추리 등등 이런 것을 전부 알아야만 포커가 무엇인지 안다고 할수 있을까 아니면 무조건 포커에서 승률이 높다면 포커를 안다고 할수 있을까 넘버 포커는 포커일 뿐이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별 무의미하다 수백억 수백조 이상의 판돈으로 하더라도 포커는 그저 포커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포커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은 포커에서 이기는 비결이 아니다. 알아야 하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포커에 빠져 인생을 날렸다는 사실이다. 한판의 포커에서는 승리했더라도 인생에서는 패배한 사람이 많고 포커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포커 자체는 인생의 그닥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게 포커라는 것이다 말을 바꿔보면 도박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 이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는 거기에 빠져 보아야만 알수 있는 것이다 주식은 득이 아니라 독이라는 걸 그것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서 주식이다 독이기 때문에 중독될 수도 있고 자신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한다 또한 이론이 아닌 전문적인 실제로 독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 주식이라는 독을 다루려면 그것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항상 잊지 말고 있어야 한다 주식은 때로는 종종 자주 치명적인 맹독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생계에 필요로 하는 돈까지 전문적인 기법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신용 미수까지 했을 때다 주식을 맹독이 아닌 화려한 꼴로 보고 무턱대고 덤벼들 때다. 주식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이기는 기법이 아니라 잃지 않는 요령이다. 알아야 하는 것은 주식이 벌어다 줄 많은 돈이 아니라 주식으로 인해 짊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고통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